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 뭐 그냥 믿으면 되지 굳이 왜 되지도 않는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게 설명을 해야지 이상하게 설명을 하네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양하게 접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도 있고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승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때 오직 믿으세요 혹은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이해도 필요하죠 저는 이번 시간에 확실히 제 입장을 소개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 어떤 부분이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라 해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성을 넘어서 믿을 수 없는 내용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어야 믿음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잘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론이 좀 길었죠? 열 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들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방법과 자연과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근거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근현대의 자연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고대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과학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집트 사회의 신이해를 근거로 열 재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을 통해 말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다신을 믿는 국가인데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 신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열 재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들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거대한 이집트 문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수 있죠.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고 감사 제사를 강에게 지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물든 후 물고기들이 죽고 농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일강의 신들이 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해큐트가 개구리로 변하여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범람한 후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태어나는데 개구리 때의 창골은 이집트의 풍요의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각다귀의 재앙이며, 넷째는 파리의 재왕입니다. 이와 각다귀의 출현으로 대지의 신인 개부의 무력함과 파리 때의 출물로, 이집트 풍뎅이 모양의 신인 개풀이를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으로, 물, 땅, 하늘, 즉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닌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인간과 가축을 죽이는 돌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여신 하토로를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한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으로 처음으로 인간의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은 악성종기피부병으로 의학의 신 임호텝을 심판했다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여덟째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죠. 사막지역인 이집트에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기상이변입니다. 그리고 이는 습기의 신 테프누트, 농업의신 이시스, 대지의 신 슈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한 재앙입니다. 또한 메뚜기 때의 출몰로 곡식을 추수할 시기에 메뚜기가 농작물을 전부 갈아먹었습니다. 이는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리스 신이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홉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으로 인하여 낮에도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몸을 굽혀 하늘을 만들고 있다는 하늘의 여신 누트 하늘을 거처로 삼고 해로 얼굴을 나타냈다던 호루스, 태양의 신 라가 있는데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 이집트 신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신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째 재앙은 첫 소생의 죽음입니다. 이첫 소생의 죽음은 장자와 여러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애국의 모든 장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신 메스케네트도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혀지고 우상승배의 어리석음이 폭로됩니다. 여기까지 열 재앙을 이집트 신 이해를 근거로 이해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설명도 가설이지요. 첫째로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입니다. 강이 빨갛게 물든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막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낮은 수량으로 수면이 낮아져 독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박테리아 중 물을 붉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모든 물이 붉게 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명이 인도의 경우입니다. 2001년 인도에서 내린 붉은 비와 이집트 나일강 현상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2개월 동안 비가 내렸는데 기상학자들은 사막의 먼지와 비가 혼합되어 붉은색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학설에 의하면 나일강이 어떤 이유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도 생명이 살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생태계 시스템 붕괴는 개구리의 과대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재앙은 모든 물이 피로 물들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개구리는 뛰어난 생명력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세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수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간에 대량의 글루코스를 생성합니다. 글루코스는 당분이 저장된 개구리의 소변과 합쳐져서 자체 부동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난 개구리가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는 설명이죠 개구리의 난임으로 불편했던 삶은 개구리가 단숨에 죽고 다량의 개구리의 사체가 존재했었는데 흡혈곤충인 이와 파리가 개구리에서 발생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악성종기는 흡혈곤충으로 질병이 옮겨집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생깁니다. 일곱째 재앙인 우박과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때, 아홉째 재앙인 흑암 등은 요즘에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박이나 메뚜기 때의참고는 종종 일어나고 있죠. 지열 가지 재앙 중 가장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한 재앙이 첫 소생의 죽음입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럴듯하게라도 설명하고 싶지만 전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신비로 남겨두어야될것 같습니다. 다만 열 번째 재앙이 올때 문치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마 이것은 당시엔 황소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가 돌입할 때라 양을 제물로 삼고 양의 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며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가성로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나일강이 붉게 변하거나 개구리 떼가 출몰하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메뚜기 때 악성 종기, 전염병 유행이 고대 이집트에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적은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신의 신앙적 배경과 교육받았던 내용 지금 본인이 끌리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든지 하나의 방법만 옳다 이 해석을 믿는 것이 신앙의 옳은 기준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신앙만 고집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 방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 사람의 이해 방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